안녕하세요. 비트코인 5분 브리핑의 GD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비트코인 매수하기에 괜찮은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브리핑 드렸던 매수의 마지막 개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오늘은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세세하게 좀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 전에 어, 저희 채널에는 총 3명의 전문 트레이더가 있고요. 각 트레이더마다 차트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누구는 내려간다 하네 그래서 좀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트는 주관적 분석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끼리도 서로의 분석을 참고는 하지만 자기 분석을 더신뢰 합니다 왜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이 헷갈린다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관점으로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니 잘 참고해서 나만의 전략을 구상하는데 편리한 도구로 사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오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주시, 월요일 날 브리핑에서 주시하, 주시한다고 했던, 어, 패턴과 일목기 형표 관점의 12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이중, 이중 바닥 패턴, 더블, 더블 바텀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중 바닥 패턴의 목선, 목선까지 가격이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반등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브리핑에서는 이 목선 지지시, 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일목균형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지지라인. 자, 일목균형표 지표에서는 이 전환선, 파란, 하늘색의 이 전환선이 첫 번째 지지라인입니다. 그래서, 자, 상승 후에 지지 후 반등하는. 그래서, 첫 번째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힘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걸로 확인할 수 있죠. 네,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리고 마지노선, 일목균형표 관점에서는 이 기준선, 빨간 선은 생명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명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마지노선을 이탈하지 않은 마지노선 위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승추세의 힘은 이날부터 시작된 상승추세의 힘은 강하다라고 아직까지는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상 매수 포인트를 잡자면 은 일단 이 구름대 사, 하다, 상단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한번 지지,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 전환선을 돌파했던 이 시점 이 시점을 또한 번의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 2시간봉차트해서그렇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후행스팬 이 검은색 선은 후행스팬이라고 해요 거의 후행스팬이 과거에 형성된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 살짝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구름대 과거 형성된 구름 상단을 돌파한다고 를 하면은 어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라인이 겠죠이 라인 약 11,776선 이 라인을 가격이 돌파하면은 후행스팬도 돌파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어, 매수 시점으로 바, 아,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1일봉 차트에서 한번 보면 자 아까 선 그어놨죠 이선이구름대 상단 이 라인이 1,1봉 차트에서 보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즉 과거 캔들의 전 고점들 종가 부분, 물론 고가, 제, 고가 제외하고, 전구점들의 종, 어, 아, 종가 부분의 전구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봉 차트에서 매수의 기회를, 어, 삼는다고 하면은, 일단 저라면은, 이 구름대 상단,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 같은데요. 이, 이, 12시간 봉의 과거 구름대 상단 부분과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역시, 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현재 1일봉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구름대 하단을 이탈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목선, 더블 바텀 패턴, 더블 패턴의 목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면서 이제 1일봉의 구름대 상단 저항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한다고 무조건 사기보다는 왜냐면 돌파하고 서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할수 있어요 돌파하고 내려 지테스트라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테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고 바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은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돌파를 강하게 했을 경우에 매수를 해도 되겠죠 자, 1일봉에서도 아직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구름대 하단까지도 내려오지 않은 부근에서 어,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역시 추세는 강하다고 라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주봉차트로 보면요 주봉차트도 가격이 상승한 후에 이 파란 하늘색의 전환선을 이탈했어요 하향이탈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한번더 내려오면서 더블 바텀 패턴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돌파 성공하면서 현재 전환선 위로 가격이 올라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기념표 관점 해석상, 이 시점, 전환선을 돌파했던 이 시점이, 어, 매수 포인트가 되있는데요 일단, 이미 지난주 캔들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가에서, 어,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자고 하면은, 자, 프랭스 팬이 구름대 상단을 일시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다시 구름대 안으로 내려왔고, 현재 다시 구름대 상단을 돌파 시도 중입니다.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어요. 자, 구름상단은 후행 스프링이 돌파하고 있으니까 매스 포인트 잡고, 뭐 손절은 다시 구름대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짧게 손절을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전략 구상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주봉 차트에서도 이 기준선, 기준선까지 내려오지 않은, 즉, 주봉 차트에서 일목균형표의 마지노선을, 마지노선을 잡을 수 있는 기준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상수세 힘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이 기준선, 기준선의 방향. 이 기준선은 일목균형표에서 생명선이라고도 부르고요. 방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이 기준선의 이기준 방향이 현재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무조건 상방으로 간다가 아니고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이렇게 어 조정을 받았지만 기준선이 상방을 보인 이후에 상방으로 갔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준선이 상방을 보이면서 가격이 상방으로 가는 이 기준선의 방향이 어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할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저는 기준선의 방향이 상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도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서 도 보다시피 기준선은 어 지난 2018년 6월 11일 이후 계속 하방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번 2019년 4월 29일 이후부터 상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방의 움직임을 기준선이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4시간 봉 차트로 해석을 좀 해보자고 하면은 역시 가격이 상승을 보이고 전환선 이탈을 했지만 마지노선인 기준선 지지받고 현재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 힘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어, 보통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상방으로 움직였을 때 구름대가 같이 상방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럴 때 조정을 받으면 보통 구름대 상단 지지를 받고 다시 구름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경향의 차트를 보이는 게 4시간봉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구름대 상단 지지를 받고 올라가도 추세 힘은 강하다고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일목균형표상 하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상승추세 힘은 더 강하다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자, 과거의 움직임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은 어 최근 가장 최근에 이러한 이러한 움직임 비교할 수 있겠죠? 가격 상승 이후에 어 구름대 같이 상승하는 모, 이런 모습 보였을 때, 자 가격이 기준선을 이탈하고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구름대를 따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가격도 현재는 지지받았지만 뭐 다시 내려올 수도 충분히 있죠. 다시 내려오면서 기준선 이탈하면서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고 하면은, 또 다른, 어, 사례를 보면은, 이런 거, 이런, 이렇게 볼수 있겠죠. 가격 상승 후에 기순선 지지받고, 많은 상승을 보이는, 이러한 흐름, 이러한 흐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식이겠죠. 상승 이후에 기순선 지지받고, 많은 상승을 보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두 그러니까 가지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4시간 봉 차트에서, 자, 기순선 이탈하면서, 구름대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또는, 기준선 지지를 받았으니 여기서 지지받고 많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은 어, 두 가지 방향 모두 전략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그 뭐 기준은 기준선이 되죠 이 빨간색 기준선 현재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다시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지지, 어, 매수를 하는 그렇게 되면은 어, 조금 더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볼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기준선 지지받았으니 일단 매수를 하고 기준선 이탈하지 않, 않는다고 하면은 큰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 좀 홀딩 하면서 뭐 이러한 주 저항선들에서 어 저항 여부에 따라서 어 일부 청산하고 또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일목형표 1시간 봉 차트입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 그러한 두가지 전략이 구상에 나왔다고 하면은 1시간 봉 차트에서는 조금 더어 친절하게 어 매매에 관련한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가격이 구름대 하단 이, 상단 이탈하면서 하단으로 어, 구름대 내부로 진입을 했고 그다음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로 보자고 하면은 다시 이 구름 대 상단을 돌파하는 이 시점, 현재 시점을 매수 포인트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행 스팬이 과거에 형성된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되는 시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돌파한다고 하면은 역시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후행 스팬이 이 전환선과 자 푸앵스펜이 이 저항선과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 역시 가격은 구름 상단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시점 볼수 있고요. 만약 에 그렇지 않고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저항선 여기서 와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그때가 매수점이 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절 손절은 이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지 받고 올라갔죠. 뭐이 꼬리까지도 볼수 있어요. 지지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점이 손절 라인이 됩니다. 구름대 하단 부분. 그래서 내가 현재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구름대 하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손절하고 다음 아까 4시간 봉 차트에서 아까 구름대 상단 위로 다시 내려오는 그 포인트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보의 움직임 보이다가 여기서 매수했을 경우. 자, 그러면 구름대 하단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분할로 손절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분량 중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손절 한번,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이탈하면 여기서 손절 한번.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반대하면 일단 얘는 홀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분할로 일단 접근을 하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대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만약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하면은 약, 어 4% 정도. 약 4% 정도의 손익비가, 어 보이고 있어요. 현재 그제 전략대로 하자고 하면은, 여기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자, 다시 한 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손절을 하면은 약 마이너스 4% 정도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손익비예요 앞으로 위로 올라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니까 전녁까지만 올라가더라도 4.9D가 거의 1대1 비율의 손익비 전략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전략대로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자 매수하시고 이 손절라인을 꼭 대신 지켜야 됩니다 손절라인 지키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 이 손절라인, 분할 손절도 꼭 지키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시간방 한 시간봉 차트로 어, 구름대를 이용한 전략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고 차트가 아닌 이동평균선 지표 차트로 봤을 때도 현재 이어 중기평선, 중기평선이 장기평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도 상방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고 높다,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비트코인 어 브리핑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 클릭은 저희에게 항상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 주시면 저희 컨셉트가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꼭 구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자 여기서 비트코인 브리핑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